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집값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두 개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하나는 앞으로 100년 집값 오를 일은 없다 라는 제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 동영상은 언론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해설해서 올렸죠 그 제목은 집값 50% 폭락한다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나름대로 제 해석을 곁들여서 설명해 드린 영상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두가지 영상을 보고 참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달아 주셨고 다양한 생각들을 또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댓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인데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부동산에 매수를 요청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매가 나왔다. 그래서 얼른 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갔죠. 부동산의 그분이. 그랬더니 오르기 전에 가격으로 얼른 판단다. 그래서 얼른 사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께서 그 자리에서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 더 깎아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 부동산에서 소유주 주인에게 전화를 하더니 전화를 끊자마자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오히려 당황한 쪽은 매수자였죠. 아니, 금매, 그 다음에 오르기 전 가격으로 판다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혹시나 싶어서 5천만원이라는 지방아파트입니다.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깎아달라고 했는데 전화 한 통화로 덜렁 그러자고 하니까 오히려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돌아왔답니다. 그 내용을 댓글로 올렸습니다. 이게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이 집을 사면 5천만 원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투 잡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두 가지 동영상을 지금 함께 소개해드린 이분의 댓글 이야기와 섞어서, 엮어서, 어, 조금 요약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값은 제가 그두 가지 동영상에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집값은 장기 자산입니다. 예, 근데 수도권, 서울 경기도의 수도권의 집값이 최근 많이 올랐죠. 그 많이 올랐던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GTX 즉, 수도권 광역철도의 개통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광역철도 g t x A, B, C, D 노선 등등이 그 개통이 언제 되겠습니까? 다들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 광역철도의 중심 역사가 바로 서울 삼성역입니다. 그 삼성역이 이래저래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 삼성역 복합환성센터 공사가 무려 3년이나 연장이 되면서 삼성역을 통과하는 주요 GTX-A 노선을 비롯해서 주요 노선들이 결과적으로 왓던 개통에 이르기까지는 무려 3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개통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A 노선조차도 당초 2005년이 아니라 2008년 빨라야 2008년. 사실은 그것도 개통이 되어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GTX 노선은 언제쯤 개통될까요? 얼추 저는 얼추 10년 정도로 봅니다. 자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년 뒤에는요. 내년에 어떤 정보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한결같이 공략하는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주택 공급을 엄청나게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자, 주택 공급을 엄청나게 확대했다고 할때그 시기를 얼추 10년으로 보겠습니다 또 이미 수도권 3기 신도시 등등 해서 몇 십만 호가 이미 계획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수도권에서 엄청난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10년 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바로 인구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늙어 가고 있죠. 원래 당초 우리나라 총 인구의 절대 감소 원년 시작하는 첫해를 2029년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지난 2000년도에 우리나라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최초의 첫해 원년이었습니다. 무려 29년이 앞당기 증거죠. 그만큼 지금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GTX가 빨라야 그때 개통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주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또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는 선진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둔해질 수 있겠고 언택 여러 가지 IT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직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집을 살수 있는 구매력이 점점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1인 2인 가구는 많아질 수 있겠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특히 1인 가구들 집을 살수 있는 행편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년 뒤에는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10년 동안 GTX가 계속 연장됨으로써 공사비는 계속 늘어났을 것이고 그렇다면 GTX 요금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비싸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조건으로 보면 10년 뒤에 한국 경제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생활 여건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100년 집값 오를 일은 없다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때의 집값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즉돈 가치 하락에 따른 집값의 상승분을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1, 2년 동안 집값이 엄청 올랐죠. 전국적으로 올랐습니다. 자 이것은 돈가치 하락보다 10배 이상 오른 겁니다. 동의하시죠? 또이 같은 현상은 서울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똑같이 일어난 현상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그 상승폭, 오른폭은 다 달랐지만 말입니다. 자제 이야기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집은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둘째, 집은 지금 최근에 몇년 동안 우리가 겪은 것처럼 앞으로 모든 지역이 이처럼 크게 오를 일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10년 뒤에 우리 경제, 10년 뒤에 우리 인구 10년 뒤에 우리의 여러 가지 직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또 10년 뒤에 세대 구성들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으로 100년 집값 오를 일이 없다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인구가 줄어들수록 수도권은 오히려 비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수록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더 상대적으로 생활하기가 편해지기 때문이죠. 모든 국가의 수도, 도시들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때 집값은 지금 최근에 몇년 동안 모든 지역이 통틀어서 돈가치가 떨어지는 그 10배 이상 폭등하는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없다. 대신에 지역별로 차이가 양극화 차이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런데 서울은 정말 비싸지 않습니까? 내리더라도 여전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서울이 아닌 곳에 내 집을 마련할 것인데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로 달았던 그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을 살려고 했는데, 살려고 했는데 금매가 나왔대요. 그래서 좋다고 달려갔는데 혹시나 싶어서 5천만 원을 깎아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전화 한 통화로 그러자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덜컹 불안해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집을 사고자 하는 조급함만 있지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어떤 경우가 벌어지는지 즉이 집을 내가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과 판단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광풍의 시기에서 다 한결같이 누구나 동일하게 겪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시대는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는 것은 집은 정말 장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내 재정에 무리하게 많은 돈을 빚내서 섣불리 지금 집을 사지 못하면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정말 엄청난 빚을 내어서 사는 일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물론 집값이 내리든 설령 빈집이 생기든 상관없이 내가 재정이 된다면 그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재정이 되면 내가 살집주옥도 남길 수 있고 내 가족들과 함께 또 그것이 설령 뭐 오르지 않더라도 심지어 폭락하더라도 심지어 공실이 생기더라도 내 재정 형편에 상관없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음, 지금까지, 최근 몇년 동안의 집에 대한 내 집을 갖지 못할 수 있겠다는 이 조바심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서두르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무리해서 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최근 뉴스에 이런 것도 나왔죠. 최근 서울에 특히 1억 이하의 빌라 물건들이 2배, 3배 올랐다. 1억 이하짜리가. 주로 어떤 경우냐. 법인 사업자들이 1억 이하는 지득세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1억 이하 물건들만 사들입니다. 사들인 다음에 심지어 자기들끼리 법인끼리 거래를 하면서 자전거래를 하면서 집값을 올려서 그 다음에 2억 3억 원에 팔고 나갔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이 시기에는 시장을 교란하는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합세되어 있다 이 점도 꼭 기억하셔서 중요한 것은 집값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고 내가 빚을 얻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상환하는 것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집값에 대한 것은 최소한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내 재정의 행편에 맞게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서 댓글에서 5천 깎아달라는데 금방 깎아주더라. 그래서 내가 불안해서 오히려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5천만 원을 깎아주는 그 가격이 내 행편에서 무리하지 않은지 괜찮은 금액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기준 잣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선거도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특히 집값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헷갈리죠. 전문가들도 내년에는 오른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제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년이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주식이 아니거든요. 집값은 정말 후내년, 후후내년, 5년, 10년 뒤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선택해야 된다. 이 점을 꼭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 제가 올려드린 두 가지 동영상의 핵심 내용을 앞서 소개해드린 댓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집값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